음, 안녕하세요 이 냉장고에요 봄떡이 딱 하나 남아가지고 오늘 저 이걸로 부침개를 좀 해먹으려고 그러네요 이게 부치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잔잔한 게 부치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장게 음, 좋은 것 같아 깨끗이 쳤어요 물을 착착 뿌려주고 후추 후추 조금 고명으로 당근도 색깔 이쁘라고. 맛있겠네. 응? 맛있겠어. 맛있게 할 건데. 음. 청양고추도 하나. 좀 하나서 씹히면 얼큰하게. 다져서. 여기는 부침가루 종이컵을 한 컵. 이거 이제 봄뚱이 열안 되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많을 것같아 이건 감자 전분 이 물은 어 다시마하고 멸치 육수예요 그러면 더 이제 이거를 반죽을 하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계란을 하나 네 투하 여기 이제 이거 고명넣고 이게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부, 부침가루하고 반반 들어가서 소금에 약간만 한 꼬집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돼 이제 반죽은 끝났어 이게 부침개는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기름 조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아, 부치면 되네? 응 음, 부치면 돼 밀가루를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이게 부침가루야. 아 여기 마늘을 조금 넣어야 되는. 어디에다가? 여기다. 반죽에다가. 어. 마늘을 조금 넣으려고 꺼내놨는데 또 잊어버렸어. 마늘 맛있으라고. 얘네 먼저 부치고요. 응?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도. 아, 그래도 돼? 응. 음. 아이고더 터블이 터블이 이이 터블이 터이이터지이터이 터블이 터블이 터블이 터블이 이어블이 터블이 터블이 터블이 터블 이제 살짝만 부르다가 좋으니까 아삭아삭 하겠어 먹어봐야겠다 응 먹어봐야겠어 먹어봐 어때 응어 어떠냐고 맛이 없어? 맛있어. 맛있어. 응. <웃음> 응.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잘라줘요. 응. 맛있다. 응. 음. 응. 음. 간장 찍으면서 맛있겠다. 그러니까. 네? 응? 괜찮아. 응. 맛있네! 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응. 봄똥 부추, 봄똥 김치를. 봄똥 김치. 자, 봄동 김, 김치. 봄똥전. 봄똥전인가, 그냥? 음. 불이 갔나? 가버렸네? 아이 가끔 이렇게 종종 해먹으면 되겠다. 음, 맛있는데? 봄똥이 맛있는데? 뽀젓니까. 고추도 썰어놨죠? 응. 음. 고추랑, 고추랑 같이 먹을까? 그리고, 저기, 저기, 맥취 다시 다물로 했잖아. 어. 응. 그러니까 맛있어 응. 맛있네요. 얘도 계속 먹게되네 맛있어서 음. 국물이 좀 부족해 어? 음. 많이 부족한가? 잘하면 될것 같긴하고 음, 잘하면 맛있겠어 국물이 음. 음, 조금 더 부서 결국 음. 가그거올려 음. 음. 음. 음. 음. 음. 끝났습니다. 소시에요. 초간장 두 개, 식초 하나, 설탕, 고춧가루 쬐끔. 음, 맛있자. 하나 먹어 보고. 훨씬 나? 응. 음, 맛있어. 범똥 범똥 붙인게요. 범똥 전. 범똥 전을 했는데요. 배추보다 더 맛있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다른 거 먹보다? 다른 점보다? 다른 전보다더 맛있어 음. 음. 음. 고소하니 맛있네 음,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음. 더 맛있어 사는구만 채굼같이 맛이 나니까 음. 더 맛있지 아니 범똥으로 된장국 끓여도 그렇게 맛있던요 전을 해도 맛있네 오래도 맛있네 어. 음. 범똥 스프해도 맛있겠다 음. 맛있게 콕콕 콕. 다 먹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응? 응? 응. 너무 많이 먹었어. 응. 맛있는 봄통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